안녕하세요 리선드리오 강좌를 고 있는 에고먼스튜디오의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음, 어도비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 사진의 하늘 대체 에,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이제 편하게 편리하게 하늘을 합성해 줄수 있다는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로 하늘을 대체하여 장면에 극적인 효과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 하늘 대체를 선택합니다 에디트 여기 있죠 자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금방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늘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꼭 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른 하늘을 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후에 저녁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푸른 사진 보다는 다른 것들도 있죠 스펙타큘러 무지개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크리스 음, 거의 뭐 프리셉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좀안 어울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선셋 대략 한 요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 이외에도 음 추가가 가능해요 뭐 그룹을 새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여기를 안눌러줘도 돼요 여기 눌러도 돼요 그룹을 구성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이름대로 이 할거냐 예. 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안 어울리니까 아까 맞던 거 네, 이걸로 합시다 해놓고 시프트 엣지 시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자리 이동이죠 확대를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새가 있네 원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경계면 경계면은좀더 부드럽게 갈 건지 아니면 딱 맞춰서 갈 건지 이걸 정하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파고들죠 숫자가 커질수록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대충 인정으로는 더좀 맞춰주시고 페이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진하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패더값을줄 건지 이렇게 딱 붙일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뿌옇게 갈 거냐 이 정도가 좀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하늘의 밝기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이거 맞출때는 이미지를 제대로 된것 같다 써야겠는데 하늘만 어두워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미지도 어두워지는데 네, 저는 어느정도 맞춰놓고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색온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푸르게 갈 거냐 누렇게 갈 거냐 안 만져도 되겠죠 어차피 이것도 뭐 저녁에 찍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키우면 네, 커지죠 네, 간단해요 <웃음> 커지고 그냥 작아지고 하는 거네 아, 이건 뭐지 정말 그냥 사진 그냥 사진이구나 맞춰서... 위치도... 어, 뭐야... 아, 길구나 사진이... 아, 사진이 새가 있던 거였네요. 어서, 을 맞춰주시고... 이거는 이제 좌우... 반전 라이팅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갈 거냐? 스크린으로 해서... 밝게 갈 거냐? 멀티플라이가 낫겠네요... 멀티플라이 가고... 이거는 이제 앞부분이에요. 하, 하늘이 아니라 음, 이 사진 원래 있던 사진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 뒤에도 밝아지는 것 같은데 기부 탓인가요? 네. 정도 해주고, 이맨 밑에 있는 컬러 어저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 맞춰서 앞에 있는 그 색깔을 맞춰 주는 거래요. 근데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맞춰지겠죠 다른 사진으로도 한번 나중에 해 봐야 겠어요 대충 이 정도 맞춰 놓고 뉴 레이어로 갈 거냐 아니면 레이어를 덮어 쓸 거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거나 또다 도로, 도로 집어 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이렇게 지워요 집어 나서, 어? 너무 많이 지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집어넣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어, 내가 했던 그대로가 안 돼요. 버시틀 낮추면 괜찮잖아? 지우고, 집어넣고. 컨트롤 Z도 안 되고,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겠네.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완전 100%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네 이걸 50%만 빼고 마이너스로 이거는 좀 이상한데 <웃음> 만지면 안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보는 걸 거고 이건 확대일 거고 원래 대부분은 알트키를 누르게 되면은 캔슬 부분이 리셋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 바뀌네요 아무튼 오케이. 하시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어진 네. 이게 나와요 뭔가 굉장히 좀 약간 획기적인 기술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레이어 마스크네 이거 하지 말고 다시 해보죠 분양 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어, 뭐야? 값이 없어진 거야? 아, 이게 리셋이 되는 거니까. 아까 이 브러쉬는 만지면 안 되겠네요 기본이 원래 50%로 되 있었는데 음... 이게 세밀하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도 보시면 약간 파고든 게 보이기는 해요 프리뷰를 봤을 때 이걸 잘 맞춰야겠네요 이걸 너무 내리게 되면 불안해 아왜 자꾸 이게 클릭이 돼 하늘이 움직이고 이거를 값을 굉장히 잘 줘야 되네요 이런 경계 같은 부분을 제대로 맞추려면 또먹 너무 또 먹어 들어가면 또안 되니까 아 이걸 보면서 조절해야 되네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에 레이어 마스크가 커브, 커버, 커브겠죠? 커브 커버 세 개랑. 이건 뭐지? 이 회색은 뭘까? 멀티플라이 43% 여튼 굉장히 좀 획기적인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음, 레이어 마스크네요? 어... 뭔가 이제, 그, 포토샵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입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왠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발전을 하겠지. 방금 나왔는데, 뭐. 네, 여튼 오늘은 어 하늘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디트에 여기 있죠 아,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기능 새로운 기능이죠 뉴럴 필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